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4회 화요일 방송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어제 밤에 방송을 해드렸어야 되는데또 어, 자료 준비하다가 어, 잠깐 잠이 들었어요. 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일이 낮에 바쁘다 보니까 아 밤에 이렇게 어, 자리 준비하다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 양해 바랍니다. 101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해드렸고요. 어, 월요일날은 대분류관심구로 오늘 화요일이죠. 어, 화요일날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4끝과 7끝인데요. 이 4, 7끝 4, 4 4, 수가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4, 7끝 중에서 34와 44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7연멸이에요. 5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1에서부터 현재까지 1013회 동안에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기록의 신기록이죠. 그래서 47코스, 47코스 중에서 34, 44가 제거, 44를 제거하고 봤을 때 신기록이기 때문에 47코스는 필출로 보입니다. 먼저 34와 44를 제거하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34, 44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1군과 4군인데요.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1군과 4군에서 어 1과 22를 제거하고 보면 어, 사연멸이 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 현재, 현재까지요 현재 그런데 어, 현재 사연멸이에요 그러니까 어, 시, 어, 저,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이게 필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1과 22를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1과 22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구구간 변형인데요. 이렇습니다. 1에서부터 현재까지 1013회 동안에 7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6연멸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회에 한번 정도 7연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엔, 어 필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출, 출할 출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어, 이게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그렇다고 해서 꼭 필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또는 늘의외 어, 어, 신기록을 세워가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 전멸하는 경우도 감안하시고 살펴보세요 여하튼 출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은 어,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 단번때 짝수인데요. 어, 여기가 현재 6연멸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한 번, 8연멸이 한 번, 12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 이세번 외에는 어, 6연멸이 어, 이내에서 출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 400회에 한번 정도 7연멸 이상이 간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 이거 필출할 거라고, 아,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아,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2세로 구간과 3세로 구간 변형이에요. 아, 2, 3세로에서 3과 45를 제거하고 보면, 아, 여기가 이연멸인데요 이래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두번 있었습니다. 약 500회에 500, 한번 정도, 600회 정도에 한번 정도 3연멸이 있었던 거죠. 그 외에는 다 2연멸 이내에서 출했습니다 우선 이 세로 구간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3세로 구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불주변수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불주변수는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어, 1서부터 12까지 하고 여기 17포함입니다. 어, 여기서 좋은 수 있는지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높아서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어,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로또 용기 분석은 여기까지로 어,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3수 크럽 어, 자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크롭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어, 화면 아래에 있죠? 아,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